자켓 어떻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속아나 얘기해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웃음> 어떻게 해? 아 심장 어, 어. <웃음> 심장이 너무 아파요 긴장됩니다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음. 그래서 참아요 어. 목욕은 아침에 시키고 제가 집에서 발바닥 터는 줄고 깔깔 했어요 이게 네. 어. 어. 응.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이쪽 풀면 돼잘야 된다 그요 어, <웃음> 색깔이 어. 예뻐서 샀는데 어. 아. <웃음> 아. 아. 너무 귀여워 어 <웃음>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어 잘가. 잠시 갔다 올고 있어. 모 누나한테 공댕이가 너무 지금 시된것 같은데. 이뭐지나 우리랑 친하시네. 우리하고 기지 우리도 나오라나오라직산동 처음 먹었지? 핫플레이스야. <�mond merci>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미 아셔서 약간... <목소리> 어, 멍렉 포식을 지 애들이 좀 넓은 곳에 가서 먹으면 어, 냉장, 어, 아 냉장 보관했다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아, 같이 이렇게. 너 우리 이장 파티. 여기 다 되어 있다. 너 여기 주인공이야, 지금. 되게 주인공 같아. 아, 오, 섰어. 홍시음식이라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너무 빨리 먹는 다너라 어머, 안 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디 까 좋아서 있어. 내가 있어. 여러분 찍어주세요. 다 맛있어 보여. <뭐라> 뭐, 엄마, 이제, 엄마 어디 <뭐라> 갔지? <엄마, 뭐지겠지? 뭐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토토는 <뭐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맞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우리 이제 집에 간다 버터 가시다 나와 나 우리 아, 간다 나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알겠지 <웃음> 둘이도 집에 간다 버터 버터도 집에 가서 모피니랑 아빠 만나러 가자 입을 왜 닫았어 갑자기